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36번째 큰수나누셈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자리 나누기 두자리 수에 대한 몫을 잡는 연습을 할거예요자큰수나누셈은 기초 나누셈을 완벽히 익힌 후에 시작하셔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기초 나누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수나누셈을 절대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오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 원리를 열심히 익혀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나눗셈 할때 자리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런걸 뺀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볼까요 앞자리 3자리 뒷자리 2자리 여기다 1을 하니까 3이 됐죠 그럼 3에서 3을 빼니까 얼마죠 0 0 자리에요 자 그럼 0 자리가 어딘지 제가 알려드렸죠 자, 먼저 털고 1의 자리 아래가 0 자리입니다. 자, 다시 1의 자리 아래가 0 자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큰수 나눗셈 오늘 새로운 세 번째 큰수 나누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익혀주세요. 153 나누기 17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해하셨죠 153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를 반드시 먼저 놔주세요 자 그럼 153 나누기 17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이, 1이 몇번들어가죠한번 들어가죠 자 곱, 곱셈 나눗셈에서는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몫은 원래 나누어지는 수 바로 앞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볼까요 10, 아, 153 나누기 17, 그럼 먼저, 어, 1. 1을 앞에다가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자,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니까, 몫이 앞으로 한 자리 간거맞죠 자, 1에서 1을 빼줬어요. 근데 1 빼기 1 곱하기 7을 하려면 7을 여기서 뺄수 있어요? 없어요? 뺄수 없죠? 자, 그러면은 몫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놓으면은, 몫이 10이 되지만 몫을 바로 앞자리에서 부터 줄여 보겠습니다 그럼 9부터 잡아보겠습니다. 9 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9자 몫을 잡은 거에 나누는 수를 곱해준다 그랬죠 자 보세요 9 곱하기 1은 9 빼줍니다 앞자리 내리고 뺄수 없으니까 보수 더 하고 그쵸 9 1은 9 다시 볼게요 17에서 9 9 1은 아, 153에서 요 빼기 9 1은 9 5 다시 9 1은 9 여기서 빼야 되니까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그쵸 9 1은 9 뺐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또 곱해줘야 되죠 9 7 6 13 하니까 몫이 9다 떨어졌어요 그쵸 다음 첫번째 것만 이해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 해 보겠습니다 207 나누기 23. 자, 세 자리에서 더하기 1한 세 자리를 빼니까 0의 자리 맞죠? 1의 자리 다음 아래가 0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나누셈은 나누어지는 수를 그대로 놓는다고 그랬어. 207 0 주의하세요. 207 이것도 보니까 23이고 여기 20이에요. 그러니까 몫이 한 자리가 나오겠네요. 그럼 9 9부터 먼저 잡아 볼까요? 9, 목하고 나누는 수를 곱해준다 그랬죠? 9, 2, 10, 8, 알.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이죠? 9, 2, 18을 빼줘야 되죠? 그럼 10, 빼줬어요. 8, 뺄수 없으니까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쵸? 자, 다음 9 곱하기 3은 27네 다음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자, 0의 자리 세 자리 빼기 세 자리 하니까 일의 자리 아래 0. 232. 자, 이것도 보세요. 여긴 29고 여긴 230이니까 몫이 한 자르기 나오겠네요. 그럼 이것도 구분해 볼까요? 자, 9. 9 2 0 8, 알. 그렇죠? 근데 99 81뺄수 없죠. 그럴 땐 어떻게 주냐면요. 목을 줄여 주면 돼요자나눗셈잘 기억하세요 뺄수 없을 땐목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하세요 알겠죠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232자 여기 보세요 한 자리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자리가 되죠 9를 했을 때뺄수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목을 하나씩 줄여 주라고 했죠 자 그럼 아까 9에서 안됐어요 그럼 8로 잡아 볼까요 8 8 2 10 6 5. 자, 요 빼기는 빼기 운주법에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빼, 빼기를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9 8 8 9 712 하니까 몫이 8이 되었습니다. 자, 되겠 자, 나누셈. 큰수 나누셈 좀 어려워요. 근데요. 어려운 만큼 완벽히 이해하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큰수 나누셈 너무 재밌고 이큰수 나누셈을 할 때쯤 되면 이미 친구들이 뭐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뭐네 자릿수 한 자리 뭐다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큰수 나누셈 간단한 숫자이긴 해요. 근데 이 원리를 정확히 알면요. 큰수 나누셈도 정확히 할수 있고요. 저절로 암산이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큰수 나누셈을 잘하면 또 좋은게 제일 있죠 고학년 4학년 1학기부터 나눗셈이 어려워져요 나눗셈이 어려워지고 그 나눗셈을 가지고 분수 소수 혼합계산 방정식 모든걸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측연산 자연수 잘 익히고 큰수 나눗셈이 가장 고비니까그 부분까지 잘 익혀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연산은요 새로운 연산이 나와도 쉽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이 일단 빨라집니다 자 그럼 이세 문제 정확히 익히고요. 제가 이걸 다섯 번, 다섯 가지를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 큰 수, 나눗셈을 다양한 방법, 어, 다양한 문제를 갖고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만이 연산 실력은 높아진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암산을 잘하고 주산을 잘해도 교과 수학을 잘해야 되고요. 또 교과에서도 그 과정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알면은 나중에 지금 여기 세로 셈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세로 셈 너무 간단하지만 혹시 몰라요.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153 나누기 17. 자, 보세요.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자, 목술 9라는 걸 잡았어요. 여기랑 똑같아요. 9를 잡았는데 친구들이 여기에 목 잡아도 안 되고 여기에 잡아도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다 잡으면은 여기에 잡으면은 이거는 900이 되는 거였고요. 목시,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잡으면 이거는 90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3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요. 목수의 위치가 정확히 1의 자리에 와야 돼요. 자, 이게 또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990 이런 것도 있지만요. 어, 6학년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소수의 나눗셈이 나와요. 자, 소수의 나눗셈은 또 자리점 옮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의 위치 정확히 잡아야 돼요. 또 하나, 세로셈으로 네모칸이 나와서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주, 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네모칸이 나왔을 때도 다할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요렇게 해서 몫의 9를 잡았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곱하는 거. 끝까지 정확히 할 거예요. 다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9763 적었죠? 그다음에 91은 9에다 6을 더하니까 153.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니까 나머지가 0.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요 밑에 153은 10 7 곱하기 9에 대한 값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누쌤, 위에서 아래 에 뒷자리부터 빼준다 그랬죠? 빼주니까 0이에요. 다 앞에 000인데 0 하나만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친구들, 소수점 배울 때는 0, 앞에 0을 적어, 적어줘요. 그리고 맨 뒤에 소수점 뒤는 0을 안 적지만 자연수는 안 적는다는 거 그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초를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정확히 해주세요. 자 자연수는 맨끝 하나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0은 이 153에서 153을 뺐다는 거. 이것도 알려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검사. 검사는 여기에서 여기를 곱한 거. 그러면은 153이 나오죠. 한번 곱해보세요. 17 곱하기 6은 153. 이렇게 다.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다 이해하면은 어 나눗셈 곱셈 다 이해한 거야. 자 그럼 키즈. 여기 만약에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17 보다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뭐다 알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다 더하기 해서 더하기 이 나머지가 나온, 나온 경우 나머지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누어지는 수가 나온다는 거. 그것까지 알고 계시죠 나누셈, 큰수 나누셈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큰수 나누셈은 첫 번째 나누어진 아 자리점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목세 자리 정확히 잡아주세요. 그리고 빼기 정확해줘야 돼요. 빼기를 잘못해서 또, 어 이거 왜안 나오지? 왜 이게 안 떨어지지 하고 실수하는 경우 있으니까, 자 요거 나온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다섯 어, 큰수 나누셈 다섯 가지 다 배우고 나면요. 어 나눗셈, 소수까지 분수, 소수, 뭐 방정식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연습해 보세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